발렌타인데이에요 남자친구랑 오늘 좀 특별한 데를 갈 거여가지고 준비를 할 거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메이크업 찍는 거 같아요. 에스쁘아 베이스인데 처음 썼을 때는 생각보다 좋진 않아가지고 응? 뭐지?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제 피부가 안 좋았던 거였더라고요. 요즘에 잘 바르고 있어요. 이거 좀. 2차 거지존이 왔거든요. 머리가 한 여기 세골쯤 닿는데 진짜 뭘 해도 어중간한 때여가지고 일단 다음 주에 미용실을 가기는 갈 거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머리 좀톤 다운을 해야 되겠어요. 색깔도 길이도 다 너무 어중간해요. 베이스 바르고 오늘은 요거 파데를 써볼게요. 이거 알만인 디자이너 리프트 어쩌고 어쩌고인데 이거 제가 이사 올때 진짜 소중하게 박스에다가 막 포장을 해가지고 이거 망가지면 안돼 하면서 가져온는데 그대로 묵혀놓고 한 지금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발견하고 아 얘가 있었지 발림성이 어땠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내 마지막 기억으로는 되게 건조했던 것 같은데 여기 트러블 난게 되게 점같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있다가 점을 찍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랐는데 생각보다 막건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배가 너무 고파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사랑니를 진짜 충동적으로 갑자기 월요일날 위아래를 둘다 뽑아버렸거든요. 지금 한 그래도 5일인가 6일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파요. 되게 기분 나쁘게 아프다. 그래서 음식도 잘못 먹게 돼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도. 괜히 막 잇몸 다칠까봐 거친 음식도 잘 못먹겠고 덧나면 저만 손해인 거잖아요. <웃음> 어배 너무 고파. 오랜만에 나스 색서피를 꺼냈어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본진으로 오는 느낌이랄까? 그냥 뭔가 요즘에는 메이크업 제품을 한두 개 그냥 정착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가 요 톤이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톤이라서 당분간은 이것만 쓰려고 해요. 입쁘고 나가지고는요 맨날 차갑고 부드러운 것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살이 한 3kg 쪘고아 이거 브러쉬 다 좋은데 털이 너무 많이 빠져요 섀도우는 네이밍 제품 뭔가 엄청 데일리 데일리한 컬러만 있어서 요즘에 잘 쓰게 되더라고요 <웃음> 제가 사랑니가 매복이 아니에요. 잘 났어요, 예쁘게. 근데 충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 깊이 있으니까 관리가 잘안 돼가지고. 근데 또 충치가 옆에 이 치아로 옮기니까 뽑자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용기 있게 뽑은 건데, 아, 오른쪽은 진짜 생각 많이 하고 뽑아야 될것 같아요. 뽑고 나서 성격이 좀안 좋아졌어요. 나 오늘 뷰러 먼저 하는 거 깜빡했다. 제가 뷰러 바꿨거든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뷰러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고데기 뷰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 불 들어오고 이게 뷰러가 하얗게 변해요. 그때 쓸 수가 있는데 이거 메이크업 전에 해놔야 여기 이렇게 메이크업이 묻어나질 않아서 좋거든요. 그때 오늘 까먹어버렸어요. 아무튼 섀도우까지만 하고 바로 뷰러를 찝도록 할게요. 립은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샤넬 140번이랑 모스 108번. 이거를 베이스로 이렇게. 완전 베이스 립이라서 진짜 조금만 생기가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생긴 게 엄청 벨벳 같길래 아, 너무 매트할까봐 안 샀는데 발릴 때는 되게 좀 로션처럼 잘 발리더라고요. 음, 이 상태로 바르고. 아머니 원래 남자친구가 발렌타인데이 챙기지 말자고 어, 안 그래도 어,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기념일이었어가지고 돈 많이 날까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하는 첫 발렌타인인데 안 챙기면 아쉽고 그리고 꼭 주고 싶었던 게 있어서 부랴부랴 이렇게 샀어요 필름 카메라를 샀습니다 미놀타 음. 음? 뷰러 다 됐다 이렇게 하얗게 변했잖아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다 바짝 올라가거든요. 한번 올려놓으면 하루 종일 뜨겁지도 않고 속눈썹 데이고 타고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앞에 안 찝히는 부분까지도 진짜 잘찝혀가지고 너무 편해요. 제가 뷰러는 샤넬 것만 진짜 몇 년을 썼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고데기처럼 오래 잡아주니까 이거는 에뛰드 픽서 여기 트러블 난 거에 점처럼 무턱대면은 되게 감쪽같네요? 딸 이렇게 볼에 하나씩 트러블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자연광이 훨씬 더 피부도 예뻐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웃음> 아우, 배 너무 좋다. 이거는 최근에 산 언더비 블라우스인데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 처음 게시하는 부풀먼트 자켓 이런 멋으로 입고 잠추는 잠가지입니다 오늘은 살짝 꾹꾹꾹 느낌으로 과하지 않게 이런 클래식한 느낌으로 입을 겁니다 오늘도 첼시 스타일 부츠를 신었습니다 이게 잘 어울리죠. 이거는 쿠팡에서 제일 빠르게 오는 울슛? 자켓인데 이렇게 잘 잠궈서 입으면 면게는 응. 다시 응. 리 얘기해, 밥안 먹는다. 아, 그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여자라는데. 여자 아니야. 새끼. 달력파인데 선물이야. 아, 그치 <아이, 사지> 말라니까. <웃음> 결국에 또 준비했구만. 옆에 누구 아는 신 거야? 필카야. 오, 대박사 들어왔는데 내가 있던 거야. 지금 되는 거야? 어, 필름만 꽂으면. 우와. 터치. <웃음> 나가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나나나 저맘 여기 걸으면 헤어져요. 에이 안 가요. 길을 걸었지. 어난저 <웃음> 어, 왜 이렇게 옷도 졌잖아 빨리 가야돼요. 어디 가야됩니까? 저도 몰라, 빨리 가야돼. 네. 어, 네. 아, 추워요. 아, 같이 가. 옷도. 좋네요. 뭐한 거죠? 이게 네, 독수문이에요. 아, 우와. <웃음> 네. 왜 커피 안먹어? 맛없어? 맛있어 근데 왜 남겨? 어, 자기는 <웃음>